의 예, 예. 기능 그 다음에 기능 i n n 예. 호랑이였나? 아, 맞는 i 같아. 네, 호랑, 네. 캔과 비 g a 는 같죠? 네. 맞습니다 그리고요 네. k a n g 있다 이 a n 네. 이게 호랑이랑 의심이랑 호랑이 하면 g a 네. 할 거예요. 아, 네. 그리고 캔의 가거형은 쿠드고요 그리고 쿠드는 저도 공손히 말할 때 쓰기도 하고요 네 좋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에 의문문이 음. 있겠죠? 네 의문문은요 이 비에 부터 할 때니까 이 비가 앞으로 나가면 되겠죠? 그냥 일반처럼 그리고 네. 부정문이 있으면 저기 비에 딱 뒤에 나부치면 되겠죠? 그럼 캔의 네. 비가 아, 끝나요 잘한다 어. 어. <웃음> 어, 잘하고 있어요 네. 네. 자, <웃음> h yeah. 브투 yeah. huh? 네? 너무 잘한다네 네. Yeah. a v e 한게더 있는데? 응? h a v 랑머스 s 사이에 뭐한게더나요 아아. 아. 어, 뭐 순서는 상관없을 거 같고. <목소리도> 네. Have 아, 도 슈... 있고 머스 s 도 있고. 예. s h o 도 있고. 그렇죠. m u s t 잖아요 네. Must는 진짜 해야만 해요.